김영둥이 서울로 상경하는 물 담을 건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어 여기 집이 너무 좋은데 일단?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아, <웃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개이득이네, 이사하는 거. 개이득입니다. 이제 드디어 대학생활에서 벗어나고 학교를 휴학하고 서울에서 자취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짐을 옮기기 위해 지윤이를 불렀는데 뒤에 같이 도와주실 누나도 들어있어요, 화장실. 개이득이네. 수진 누나! 네, 저기 있는데 셋이서 이 원룸! 지금 이, 이렇게 많은 이 새끼들을 새끼까지 해서 다 옮겨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이사를 가는데 일단 배고파서 밥부터 먹으려고요. 아니 서비스로 닭갈비를 주셨어. 이삿짐을 빨리 사야 돼. 일어나! 일어나! 이사 가야 돼 우리 이사 가자. 이사 아저씨 오셨어. 이사 오셨어 아저씨. 뭐라고? 제발 한번어 보세요.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팔 이사를 가는 데까지 13시간이 남았어 망. 그럼 아주 많이 남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한 5시간만 더 잔다면 할까? 그래? 자 어려워. 지금 결국 이제 이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이 더러운 집에 이 짐들을 다 쌓기 위해 박스를 가져올 겁니다 박스는 제 차에 있어요 내 네, 차! 에올라 차! 차. 아,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준비 뭐 하는건데? <웃음> 하나 둘셋하 <웃음> <우와! 웃음> 뭐야! 언제 가져온거냐고아네 아래다 네가 누가 들고 있을 동안 가져왔지 자 그래서 지금 수진 누나가 뭘 담을건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문어준. 문어준 아 문어준 아붙어준 버린거 버려야되지 무조건 버려 그니까 이거 버릴까 말까 버려 아이거는 버려 그냥 이거 고려 그거 고려 에 그건 고려 오케이 오케이 또 새로 산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멋있지 멋있지 고려 아자거두이 너무 많아 어 누구지 엄마네 여보세요 아들 음, 네 엄마 없는 게 너희들 편하지 않겠어 아니야 아니야 상관 없어 저는 더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좋대 애들이 <웃음> 그래도 되고 아, 아. 병둥님 네? 이사 가는 기분이 어때요? 이상한 기분이 상하네요 근데 이곳에서는 약 40벌의 옷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이이네 제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게이이네 사실 우리 형 이름이 끝나지 않는 전쟁 어? 이거 위에 뿌려져 있는 거 뭐야? 치킨가루 치킨가루를 뿌려주셨어? 응 음. 음. 게... 게이득이다 무조건 맛있다고 하면서 게이이 음! 이거 음, 미안다 먹었다 야 나님! 나님! 나아님 나님! 나님! 나님! 나님! 나님! 나님! 나님! 나님! 나님! 나네 나님! 나 게이직이네? <웃음> 개맛있겠는데? 남은 그 치킨 무드러기에 밥 비벼먹으면 존나 맛있어. <웃음> <웃음> 저 새끼 뭐하래 뭐야 너저걸리맛 알아? <웃음> <우와>! <웃음> 게이직이네? <웃음> <웃음> <웃음> 게이직이네? <웃음> 게이직이네? 와이리마지와 <웃음> <웃음> 우리 이사 한다고온 거야? 마지막으로? <웃음> 그래 너온 김에 이사 하나 더 알아. 현재. <웃음> 박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박스좀더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갑 영화 10도 됐어 아 너무 춥다 야 진짜 예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안 추웠어 아니 진짜. 영화 10도 예반네 영화 10도 말이 안 되잖아 영화 말고 드라마가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정우집 가서 박스 달라 하기? 왜? 그래. 좋지 박스를이정우 집에서 달라 하자 한개줬죠한 박스 줬죠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한 들어가 이정우집 그냥 너쳐 한 네. 박스 줍쇼. 박스 받으러 왔어. 이거요. 이귤 박스요? 네. 아, 좀큰 박스 없냐? 뒤에 박스. 뭐야? 박스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아, 아, 진짜... <웃음> 마지막 괜 기간이... 안녕. 서울로 가? 응나 이사 브이로그 찍고 있었어. 아 진짜? 어 박스 있어요 혹시 남는 거? 잘했어 정우 형. 오우 개이득이다. 개이득이야. 지금 어디 간다고? 용환이 형. 용환이형인용환이지한 <웃음> 박스 주추.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박스 <박수> 얻어보도록 할게요 용하이 집은 아직 생쭈 안들어왔어 바뀐 거 아니야? 어? 그런가? 아니 아니 왜 도망가는데? <웃음> 너무 서 <무서워>, 너무 <웃음> 왜 도망가는 거야? <웃음> 도망가는 거 존나 기대. 기대. 와 이거다. 가자, <웃음> 가자, <웃음> 가자. 왜 달려? 왜 뛰는 거야? 왜 뛰는 거야? 동동이 집이다. 이대기네 안녕. 자 이사할 때 제일 재밌는 순간. 파라라라람. o my. 와우. 진짜 아무도 것 없는데 생각한 거보다? 그냥 아무도 것 없는데? 심지어 방금 던진 귤 껍질밖에 없어. <웃음> 자, 그럼 다음으로 재밌는 시간! 침대를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둘, 셋, 어 아, 뭐야, 어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이게? 야, 방... 제대로, 제대로. 반지가 없어다 어제 하루만이 사라졌는데, 지금 이사를 해도 반지가 없었졌어 얼만데? 70만 원. 와, 존나 비싸네. 진짜 반지가 없는 거야? 내가 어제 바지를 뭐 입었지, 우리? 회 색깔 실린 바지 입었다. 여기 주머니에... 제발... 으아!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오우 여러분 반지야 반지야 여기 한 명이 엎드려서 이렇게 와 이렇게 든 다음에 여기다 버릴래? 1드인데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네, 여러분 드디어 이삿짐을 다 쌌습니다 와 진짜 이삿짐을 싼게 아니라 그냥 쌌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침대까지 올려놨고 이런 상태에서 갈 수가 없기, 때,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옆집도 친구집, 앞집도 친구집이고 친구집 구해서 잘잘 잘 예정입니다. 새집이 네. 새집이 여기보다 훨씬 좁아요. 그래서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김영둥이 서울로 상경하는 날 12월 <목소리> 1 2월 16일 아무튼 네, 경기도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그런 날입니다. <목소리> 갑시다. 내일 아침에 보죠. 서울? 존나 졸려.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잠 들자마자 아, 알나올렸어 그 그래, 너무 추워 어 아, 말도 안돼 봐봐 펭귄이 살고 있다니까 여기 펭귄이 살고 있는 온도야 진짜로 아 너무 추워 진짜 <웃음> <웃음> 집을 보여드릴게요 아직 잔스레이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저희가 청소하러 올 겁니다 사실 한 내일쯤 바로 올게 잘 써라 한울 잘 써라 하늘. 진짜 다이겼나 진짜로? <웃음> 불좀 <웃음> 꺼줄래? 하늘아 즐고웠다고고타 슈고타 슈고타 슈고 야 근데 굉장히 뮤직비디오 나올 것 같이 생겼어, 그렇지? 아똥 마려. 그럼 그냥 박스 한 씩만 들고 일단 집 들어가 볼까? 그래 여기부터 타자. 그래요. 야나똥 너무 마려운데. 잘들수 있냐? 야 너무 추운데? 야 난로 어디 있어? 난로 추하게 있냐? 난로 추하게 있음. 나 자자자자 또 먼저 들고 똥싸고오면안 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들어오면은 그냥 트럭가 있는 것만 좀 빨리 하고 이거 나중에 하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칙진. 어 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 아니면 저거거든? 어, 들어, 들어, 아, 얘것같아교이야 어. 그 여기? 엄마! 할머니 번호 좀 받을 수 있나? 캡처을 보셨어? 아, 까 보냈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맞춰나? 내가 똥어올려면 진짜 죽을 것 같애. 아직 손도 안 들려. 전해볼게. 앉아서 좀 차가운 대리석으로 똥을어 아냐, 아아아아 안되네 바로 나 이렇게 벌리겠고 고 벌리겠고 아 진짜로 벌나겠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 오늘 그 반지하에 입주하는 학생이 혹시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 아니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 아 그래요? 아 여기 저희 지금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여기 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어? 여기 문 열렸는데? 아저기에요 <웃음> 뭐야 집을 두네아 여기이시구나 야어떡게좀 들어가겠습니다 야 누구 계셨으면 어떡해?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아 들어가야 돼 빨동차, 빨동차. 나...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 그, 그거 그 있잖아 이거 네. 번호 네 번호를 누르고 이렇게 내리면은 아, 빠져 네 근데 이제 번호는 이제 감사합니다 들어 아, 네. 세요 아이고 이집좀봐 얼마나 깨끗하게 썼나 네막아 집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어. 보일러는 틀어주신 거예요? 일단 외출로만 보면 돼아 그래요? 그냥 외출로만 하고 그네 알겠습니다 네 예. 딱히 뭐.. 응! 맞른 것도 좋지! 네. 네. 네! 혹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들어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네. 아, 그리고... 너또 아직 안갔어 너랑 그대 있어, 방 가지지. 나온다 나온다. 가지부터 내리고 너네 그거 뭔지 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너무 고생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같은 다타 이렇게 떼가셨네 집이 너무 좋은데, 일단? 그렇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야, 근데 넓다. 그니까. 더 넓은데? 이, 그리고 이 옷이 좀 지저분한데 이문 뒤에다 넣으면 돼. 문 뒤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 이따가 하자. 밥 먹고 가자밥 먹고. 밥 먹고, 먹고 하자. 오늘 그래. 해. 밥 해. 먹고 가자게이두기네 어. 어. 개맛있네? 맛있어? <웃음> <없네>? <웃음> 야, 이 <웃음> <웃음> 테이프 되는 꿀팁. 하하야이하하 그냥 박스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진짜 개아파 와... 와, 너무 아픈데? 개이이네 이거. 이거. 이이네 이거. 구독자 여 이거. 아니었으면 이거. 이거. 수없었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 아아아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래층이 시끄러워 여기 <웃음> 반지하지아 아아 뿜뿜뿜 반지하지아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손아십네손마아우아손 너무 더러워 맞아. 손 마십자 와 신발장도 있네. 개이딩네개이딩네